네, 안녕하세요. 반간다 방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화면 앞에 섰는데요. 인스타그램 핫 아이콘이죠. 한조바디 김동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한조바디 김동호입니다. 최근에 좀 핫하시게 아, 들었는데 재밌게 이제 영상도 찍고 있고 이제 회원님들과 추억도 같이 하면서 좀 병맛 컨텐츠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짜시게 되셨어요? 어, 원래는 주말에 회원님들하고 운동을 하면서 운동 끝나고 나서 야, 우리가 한번 찍어볼래? 약간 그때 병맛 그 영상을 봤는데 약간 이걸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찍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반응을 떠나서 일단 저희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부스터가 3XT도 있고 근데 C4 음. 왜 하필이면 c 4를 결정하셨는지 궁금해요 어, 일단은 C4가 저는 되게 마일드해서 좋아하는 부스터 중 하나고요 이제 다른 카페인이 너무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어, 오한이 온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포를 먹고 있는 와중에 또 시포 선물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사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때 그냥 되게 어설프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입에 퍼부면서 네,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때려 부으시잖아요? 아 네네. 약간 아깝진 않으세요? 일단은 좀 아깝긴 했지만 영상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했고요 한 10분의 9 정도는 날아갔었어가지고 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카페인에 대한 내성은 네좀 강하기 때문에 버텼던 것 같아요. C4 이외에 좀 어떤 거를 좀 많이 셨어요 부스터 같은 경우는?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노이스도 먹어봤고 책 3D 라든지 예버디를 먹었었는데 예버디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C4가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뭐 C4 이외에 다른 거 드신다면 어떤 걸좀드시고 싶어요? 일단 지금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경우는 신타를 먹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산 모노크레아틴 그리고 나우덱스트로스를 따로 먹고 있고 BCA는 엑스텐드로 먹고 있어요 프로틴도 원래 엑스텐드 드셨다고요? 아네 맞아요 맛있어서 엑스텐드를 먹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기회로 그냥 신타를 먹어보게 됐는데 옛날 추억에 좀 빠져들고 좋더라고요 일단 엑스텐드 프로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좋아하는 단맛이고요 네, 근데 막부담스럽진 않아요 신타는 약간 느끼한 맛이 섞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조금 센 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스타 핫 아이콘으로서 좀 김동호 대표님의 하루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일단 오전에 출근을 해서 어,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시간이 된다 라고 하면 10분 정도 투자해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수업을 들어가고 10분 휴식 시간 동안 또 편집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시간 나면 운동하고 운동하다 생각나면 그냥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제가 이제 흡연자였다 보니까 그 금연을 하게 되면서 어 그러니까 흡연을 하면서 썼던 시간들 있죠 그런 시간들을 금연하게 을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배를 끊으셨다고요? 아, 네 담배를 끊은 지 지금 100일 좀 넘었습니다 보디빌더로서이 담배는 사실 친구와도 같은 존재잖아요 아네 근데 그걸 끊으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끊으셨게 된 거예요? 그냥 이제 문득 제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저한테 이제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 아무래도 이제 담배 냄새가 저도 싫은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회 얼마나 싫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어, 너무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끊어버리고 좀 재밌게 살고 싶었어요. 그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부분을. 그래서 뭐 이제 쇼츠도 찍게 되고 뭐 릴스 같이 하면서 되게 재밌게 살고 있어요. 지금 후변을 했을 때 저의 삶과 금연했을 때 저의 삶은 완전 그냥 180도 달라진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는 이제 회원들을 모집할 때 이제 여기 나올 수 있냐 없냐 약간 그런 게 약간 기준점이 된다고 아. 알고 있는데 <웃음> 네. 맞는지도 궁금해요. 어, 어 회원님들은 그냥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찍어도 되냐? 그리고 이제 어, 저야 뭐 같이 찍으면 되게 재밌으니까 이제 그 찍을 때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죠. 일단 가짜 관계면 안 된다. 찐 관계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제 나름 합격을 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찍을 때좀 어색하고 내리지 않으셨어요? 일단 저도 어색했고 그 친구도 어색했고 다 어색했는데 지금은 눈빛에서 좀 광기가 느껴져요 예 이거는 찐입니다 <웃음> 네. 이제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에이. 없는 찐 광기다 맞습니다 네좀 다른 소재도 막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어 사실 소재를 쓰긴 했지만 우려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 먹을 때쯤 한 개씩 이제 다 던져 두더라고요 이런 거 해보면 어때? 그러면 처음에 아씨 그 재미없잖아 이러다 생각해 보니까 한 개를 더 얹히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얹히고 모뭐 모방도 어느 정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자다가 웃긴 공구만 그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좀 편집 기술 좀나날히 발전하고 있어요. 좀. 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한정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촬영 기법 막그막 막 뮤직비디오처럼도 해주고 그리고 뭐 사이키 조명도 넣어주고 편집에 어, 그리고 뭐 크로마키. 그 배경지도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 올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이 삐끗 감성이 음. 사실 이 한조바디 기존 구독자분들 한테좀 거부감이 좀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예전에 한조 형으로 돌아와주세요. 어내 눈이 잘못됐나부터 이런 게 있겠지만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정적인 모습 말고도 원래 어 인간 한조바디 인간 김동호로서의 이제 모습이 아 이렇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적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이 사람은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너무 선생님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를 본 사람들은, 저본 사람들은 제가 조금 특이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내 원래 모습을 좀 오픈하고, 남들이 좀 이걸 초점을 맞출 수 있게끔 가봐야겠다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이 초기에 좀 구독자 좀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아 네,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한 일주일 좀 넘어서 이 주일 만에 한천명 정도가 이상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갈이가 서서히 되더니 반대로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4만 사천 명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나이대는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유입된 구독자 같은 경우는 뭐 모하메드라든지 뭐 압둘라 제이슨 약간 글로벌하게 늘어가지고 좀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네. 그래서 뭐 헤이브로 이런 거 엄청 많이 날라오는데 제가 영어를 잘할줄 몰라가지고 그냥 하트만 보냅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좀 글로벌한 스타가 될장점로 아, 가고 있는 맞습니다 압둘라 반가워 <웃음> 저기 보시고 이제 한마디 해주시죠 어, 모하메드 압둘라, 제이슨, 나이스 미츠, 시어게인 <웃음> <쉬유> <웃음> <웃음> 네. 아, 이 리스가 좀 뜨고 나서 좀 생활이 바뀐다거나 그런 건좀 있으신지? 어,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냥 생활 패턴이 달라진 게 뭐냐면 그냥 쉬는 시간이 없어. 사실 근데 쉬는 시간이 없는 게 너무 좋아. 왜냐면붕 뜨면 아시다시피 오히려 좀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해야 될게 생기니까. 그냥 더 활기차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리스를 하게 되면서 좀이 선수 선수 네. 김동호로서의 삶이 약간 소홀해졌다. 약간 이런 평가도 있는데, 아, 그렇죠. 어,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닌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놓치진 않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단 어, 아무래도 같이 촬영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같이 좀 챙기다 보니까 회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다 보니까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 한한달 정도. 좀 못해가지고 좀 퉁퉁해졌어요. 근데 물론 다시 다시 선수 김동우로서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선수가 무조건 멋있다의 개념보다는 와이형 진짜 어, 겁나 쿨하다 해가지고 조금 어, 다가가기 좀 쉽고 어, 좀 재미있는 사람으로서 가고 싶습니다. 이제 퍼포먼스 1차적으로는 이제 리프팅에 있어서는 좀더 헤비웨이트 네, 노페인 노게인 말 그대로 좀 고통스럽게 중량을 좀 올려가지고 더 이제 고립 훈련을 잘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빌드업을 해놓을 거고 이제 시즌이 다가오면 올수록 조금 더 주동근을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이제 퍼포먼스와 몸을 두개다 가져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가고 싶어요. 김동호 네. 어, 선수겸 트레이너겸 대표님에게 이 인스타그램 리스는좀 자신의 인생에서 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도 궁금해요. 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뭔가 안식처. 약간 도피처 같은 부분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침서부터 거의 마감까지 아니면 마감이나 마감 전까지 이제 헬스장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쉬더라도 헬스장에서 쉬거든요. 근데 이게 온전히 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나만의 안식처와 도피처가 필요한 공간이 사실은 이런 온라인이라는 공간인데 이게 온라인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릴스와 쇼츠를 통해서 오히려 좀어 내가 스트레스도 풀고 좀다 같이 좀 웃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좀 만들면 좋겠다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안식처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시포란 시포 <웃음> 어 어떻게 보면 시포를 통해서 저를 알리기도 했고 어. 저를 통해서 또 시포를 어떻게 보면 헬린이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헬린이 분들이 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앞으로 약간 마케팅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책임져줄 내 네, 시포. 인스타 릴스 사랑해 주시는 이 구독자분들 아. 한 말씀. 어 안녕하세요. 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3년 그리고 앞으로도 한조바디의 릴스 쇼츠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몬스터짐도 더 많이 사랑해주시면서 이번 23년도는 더욱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욱더 즐겁게 다치지 않게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